와, 나, 와 우리 분당 학생 같아 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건대 갑니다 이모가 제가 가는 건 아니고요 버스 까지 태워다 주는 겁니다 집에 가까운 그 버스 짐장이 어가지고요 이모가 친절하게 버스 까지 태워다줍니다네 건대 보셨어요 계 t 말 g i n 요 m a n I ride? I d n t know w o o p i t o 먹어도 나요 쌈다니. 다 됐어? 오, 맛이 생크림 케이크. 크림 케이크. 별다른 맛 없어요. 아, 전 코가 너무 건조해. 똑같네. 안녕. 빠이 친구 세번 만나는 거는 굉장히 뭐지? 딱한번 만나고 하는데 세번 만났어요. 오늘은 저희가 너무 습하다. 롯데월드를 갔는데요. 저희 둘다 로망이 <웃음> <웃음> 교복 입고 롯데월드 가는 건데 약간 서로 같이 하게 됐네요. <웃음> <웃음> 지금은 잠실에 있는 감성교복이라는 데 가서 교복을 빌려 입을 예정입니다. 거기인거 거긴 거 같은데? 맞아, 거기, 아, 보인다! 보여? 보여, 그, 골드판 보여? 이정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목소리도> 저희가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웃음> 되게, 순수해, 부끄러워. 나 한국에 서으면 교복 안 입었을까? 나안 입었지. 아, 사바도다 그래서 우리 진짜 처음이어봐요 너무 싫어, 요 진짜. 아무튼 <웃음> 저희는 이제 너무 배고파서 롯데워서 가기 전에 <웃음> 뭘 먹고 가려고 지금. <웃음> 먹으러 왔어요. 막, 막국수. <웃음> <웃음> 들어 왔습니다. 야, 우리 진짜 학생 같아. <웃음> 야, 야, 막힌 길인데? 어떡하지? <웃음> 아무튼. 와, 나진 와, 우리 진짜 학생 같아요. 그냥 퍼레이드 중이에요. 한글에 <웃음> 돌아가,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 맞나? 아 맞아맞아 맞아. 저희 지금 프렌치 레볼루션에서 거의 한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110분 걸린다 했어요 히로리 드디어 그렇죠? 음. 아어요 네. 에지갈랜드로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더워서 다시 안으로 안지? 이동. 와, 이뻐. 눈살이 털렸어. <웃음> 너무 더, 아, 덥다기보다는 겁나 습해요. 저희는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원한 데 가서 손, 손좀 닦고 앉아보려고요. 그쵸? 네. 아, 잘생겼다. 어, 뭘 벗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롯데월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감성교복으로 방에 왔어요. 발이 놓았고요. 문제는 감성교복이, 어, 4층.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응. 역시 아, 한국랑 아, <웃음> 미국은 항상 Pedestrian's <웃음> first인데 여기 감성 교복 옥상인데 <웃음> 너무 이뻐요 다시 저희는 옷을 갈아 입었어요 역시 내 옷이 편해 드디어 먹으러 왔어요. 교통과친구 <웃음> 힘들어요. 못해라. <웃음> <웃음> 우와. 음식이 나타났어요. 하나를 넣고 이게 시그니처 계란 소스예요. 저 계란 안 좋아하는데 일단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태풀이 나 너무 배고파요. 아 찍어먹어. <웃음> 돈까스 별로 안좋았는 말이 완전 맛있는데? 돈까스 진짜 완전 잘나가 어? 나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맛있었대요? 응응응 음. 음. 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있어 물있어몰막다 알고 막 맛있어 맛있는데? <웃음> 나 마음에 들어 <웃음> 간남, 간남. 아, 말이 안나 아,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이제 지금 드디어 들어갑니다 빌러그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i you guys are watching Rachel's video and Masha um, here, thank you!